k b 서 어제 몬스타 관련된 보도를 했었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게 습니다 아시겠지만 몬스타는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을 50일 인수했다가 2012년에 산안은행에 매각하면서 맞대한 차익을 남기고 몬스타가 2012년에 우리 정부에서 도 되고 우리 정부가 논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승인을 고리도시연에서 손해를 보았다면서 약 5조 3천억 정도를 위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니 만약 론스타가 그 산업자라고 비금융유력자라면 애초에 론스타가 외국인의진을 인수하고 보했된것 자체가 극복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자체가 승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KBS의 보도를 보면 은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유력자라는 것을 크게 알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2008년도에 론스타가 금융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비금융 규격잼이 드러내고, 2011년에 일본의 한 3조 7천억 상당의 그 주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원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론스타가 비금융 규격잼을 기록, 주 주장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여제 보도에 대한 제기했는데요. <웃음> 이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면 제대로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